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환도뼈를 침해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대 나리세리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가로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은이라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었더라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그 환도뼈에 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환도뼈 큰 힘줄을 진거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절어야 산다. 절어야 산다.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말은 뼈가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싸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지금 기엉켜 싸우는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야곱의 환도뼈가 뒤틀려 버립니다. 사자성으로 진태양난이라 내가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이루지도추르지도 못하는 상태 매우 곤란한 상태가 뭐냐 진태양난 또 사면초가 라는 말이 있으면다 모든 방향을 뜻하는데 다 막혀있다 그래서 사면초가 또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립무원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을 때가 전혀 없다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네 있고 자식들이 많고 재산도 많았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려요 도움받을 데가 전혀 없게 만듭니다 부인이 있어도 소용이 없게 자식이 있어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 쓸데가 없게끔 하나님은 그 방면의 전문가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된 레슬링 경계에요 야곱이 얼마나 기질적으로 자기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라반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오고 앞에서는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것 때문에 자기 형에사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너무너무 고민하는데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두딸이죠 레아가 있고 어, 라헬이 있고 또두 명의 여종까지 해 비라와 실바까지 해서 그들 사이에서 1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자 그런 자식들과 함께 라헬이 또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상징하는 그시을 상징하는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라헬이 도망 나옵니다 야반도주 같이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전 식구들과 함께 가족들 을 재산을 다 해서 3일 동안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외삼촌이 쫓아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 사위 내 조카 야곱을 해야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라이, 그 야곱에게 야 이놈아 네가 미리 간다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잔치를 벌려서 너를 보내줄 텐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을 가느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그렇게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아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을 왜 가져갔어? 드라비엄을 왜 가져갔냐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라반이 다시 야곱을 쫓아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래도 야곱이 걱정이 되고 근심을 합니다.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점점 다가온다고 하는데 라반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 걱정돼서 갔는데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라. 자, 야곱은 자기 인생에. 만나야 할 분들을 다 만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도 만나고 계속해서 이 만남을 유지하는데 이 만남이 관계가 악화된 관계가 굉장히 많아서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이에도 관계가 악화되면 자기 안에도 자기 가정도 자기 자신도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잘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했거나 어땠거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내가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 쌍둥이 누구죠? 쌍둥이? 우리 교회? 하이지 현지 캐들이 온 시간이 말을 안 들었어 예배 시간에도 막 돌아다니고 기도 안하고 막 쫓아다니고 우르르 가고 그 두, 두 마리가 아주 그냥 막두 마리가 한백 마리 된것 같아요 아이고 요것들 그냥 그래가지고 하도 속속해서 걔들 어렸을 때부터 말한 이리와 현지 이리와 예지 이리와 이러놓고 손을 이래가지고요 이 말을 퐁! 지워박아서. 얼마나 아프게 지어봤는데 얘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야 이놈들아 기도 좀 하자 예배 좀 집중하자 네 그래 놓고 또 팍팍. 걔들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다른 애들까지 그래. 아 근데 요것들이 벌써 커가지고 응? 시식할 때가 되고 벌써 현지는 벌써 현지야? 예지야? 아니야, 예지가 얘났잖아 예 예지? 현지, 맞아요? 내가 나중에 또 사과도 몇 번씩 했어요. 예지야, 이리 와라. 야, 목사님이 말이야. 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이걸로 많이 치워봐갔는데, 기도해보니까 양심이 찔려서 내가 못살겠다. 이리 와. 목사님 선물 하나 줄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목사님 몰랐어요 아니요 난다 잊어버렸어요 아니야 너도 참 성격도 좋다 내가 지어받고 그런데도 또 오라 그런다고 오니? 돈 준다고 돈 받니? 나 같으면 안 받겠대야 더러워서 그런데도 장나사아 그런 얘기 이제 또 딸처럼 또 대해주고 뭐 나이도 별로 안 들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르고 우리 또 우리 교회 모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갈 날이 하루 나하 시간 없이 다가오니까 자꾸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중고등부아이들도 청년들도 내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내가 그 아이들 을 어렸을 때부터 코를 또 입에다 넣 가지고 막 빨아먹게 하고 간식이라고 그런 것도 내가 양심이 찔리더라고또 오늘은 얘기안 데리고 왔니? 어. 양심이 찔리지만 지명이를 위해서 또 해야지 왜냐면 면역이 생기거든요 면역이 자이 야곱이 자기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때는 아직도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혼자 있으면서 누가 와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시비를 걸고 계속 괴롭히고 그러니까 야곱이 열받아 가지고 자기 감정과 자기의 분함과 열받는 것과 막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씨름? 네 죽고 나 죽고 하냐 막 얼마나 그런 감정이 복잡하겠어요 그것이 밤을 새워갑니다 밤을 새워서 싸웁니다 언제까지? 날이 셀 때까지 싸우면 싸울수록 날이 셀 때까지 감정이 안 바뀌어서 계속 서로 죽일 듯이 달라고요그 밤새도록 하는 그몇 시간 동안 야곱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근데 25절에 보냐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볼 때까지 밤새도록 싸우는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다 하다 하는데 야, 요는 봐라. 야곱이 환두뼈를 칠 때까지 환두뼈가 꺾여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때까지 뒤틀릴 때까지 씨름을 하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해라. 누구 맘대로 절대못 가. 왜 나를 건드렸어? 팍 근데 야곱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아이 사람은 일상에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가 달라 싸움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붙으면 붙을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보자 감동을 받아야 한다 네. 절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네. 절지 않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될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내 안에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다. 내네 안에 내 마음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이 내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뭐야 교만이고 우리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내 마음과 싸우고 내 생각과 싸우고 내 의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야곱과 같은 기질을 찾아내서 계속 절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자 절어야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웠다 그랬거든요 내 육체 안에 요새가 있어요 요새 경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니까 이경고한 진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격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좋지 않는 것도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부서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지는 사람은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격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조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왜 우리에게 임한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를 내 믿음을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같이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보증하고 할렐루야 내 삶을 조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야 내가 말이야 능력 줄 테니까 임제와 기름 부줄 테니까 은사 줄 때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면 이말수록내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이거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고 사단의 활동이 너무나 강하니까 강하니까 그 능력을 부셔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이 조절이 안 되고 문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 들어서 쓰시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임으니까 우리가 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친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했다니까세 번을 저렇게 반복해서 물어보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나도 주님을세번부인했는데 그 평생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세번 부인한 것처럼 주님도 나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셔. 내 양을 먹일 때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주님을 저주했는데 내 입으로 저주했는데 나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나는 도망갔는데 주님은 계속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막 후비고 쑤시고 막 평생에 이런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전에는 분노가 막 치밀었어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이 내 안에 꽉 찼어요 왜? 그러니까 자식이고 부인이고 다 먼저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멈추게 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죽이러 온 라반 외삼촌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이 야곱의 하는 행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야. 얍삽한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죽일 뜻이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대래 그래 잘 가라. 하나님 잘 믿고 내 딸들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내 손주들 잘좀 양육해다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상황을 돌파하려면 누가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하고 괴롭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한달지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분들 을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라 확 눈을 확 쑤셔버려 눈알을 을눈 뽑아서 당구를 쳐버려 회를 쳐서 초쳐먹어버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끝없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죽여보니까 속으로 그 일을 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당사자가 복 받을 짓을 못하면 요그 복이 나한테 와요 복 받을 짓을 못해도 나한테 오고 잘해도 덤으로 보너스로 그 복이 나에게 오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갑시기 남을 축복하면 나에게 갑절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회요 10개명이 그거 아니에요.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명. 5개명에서 10개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외삼촌 라반이 아주 야곱이 사기치는 야곱보다 한 10배, 100배 정도 더잔머리 쓰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보면 너는 내 사위다 그냥 사위가 아니라 첫 번째 사위 두 번째 사위 자,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하시면 축복을 받더라 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축복받기 말로도 해도 축복이 될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실효성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폐부를 시험한다 인간의 폐부를 알려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막 욕할 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세게 우다다다다해 버리고 싶은 것이 정상이야 그런데 한번 꼭 참고 그래 잘해야지 너도 할수 있어 거야. 그렇게 하면요, 그말 해놓고 나서 딱 돌아서면, 아, 어,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하나님으로 변했네,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내 동생이 여기 문막 부셔가지고 술 먹고 가지고 막, 하,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 이런 게. 힘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더 능력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지금까지 해왔던 행실로 보나, 나를 감당을 못해요. 내가 모든 부분에 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식구들을 만나거나 동생들을 만나라 그러면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요. 항상 위로해 주고 사모님 나를 알지 항상 위로해 주고 잘될 거야 술 먹고 깽판치고 욕하고 뭐 영님한테 정님한테 막 하실 거다 그래 새벽 3시지 전화해서 술 먹고 술주정하고 그러다 그래 아이고 고생이 많지 힘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도 회복해야지 응? 지금 보면 그냥 <웃음> 밤새다기를 싸디기를한데 그냥 후려쳤으면 속이 후려하고 정신 차리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할수 없고 동생보다 내가 형이니까 그렇게 할수 없고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조금 잘못하면 나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아버려 더 격길로 가버리고 주님을 욕해버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전전긍긍하는거예요왜 지옥 가면 안되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 크게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항상 그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복잡해 나는 예배 때도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아 오늘 예배가 좀 분위기가 다운됐다 분위기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박성흥 집사님 나오라 가지고 24 나오면 들고 힘이 더 세니까 공중에서 털어버려 공중에서 막 흔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고 재밌고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기 참 힘든 날이거든요 내가 사실 내가 목요일날은 안나고리 교회 정헌철전사 설교 당번인데 내가 나왔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 또 찬양 아 오늘은 찬양 그냥 한두 곡만 하고 그냥 마쳐야 되겠다. 그런데 귀신이 좋아하잖아요. 네. 귀신이 그래 받았어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는 영광 많이 돌리지 마라 너희들 피곤하고 힘전, 어? 힘들고 귀찮잖아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확 바꿔버리는 거야 찬양을 더 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 귀신이 와서 막 공격하기도 하고 허리를 막 쑤시기도 하고 이제 표시도 못내요 이 야곱이 야곱이 인생은 한마디로 흥정하는 인생이에요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외삼촌의 재산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잔머리를써 가지고 새끼 나면 아롱지고 얼룩지고 건강한 양은 이렇게 해 가지고 외삼촌하고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 아주 튼튼한 양이 새끼 안 남아 가지고 신이까 해가지고 신풍나무 버들나무까지 껍질 해서 물 먹여 가지고 그토시토시란이이 이 암양들을 말이 그 물을 막머시 막이 응그 물을 마시면 아이고 양막 얼룩덜룩한 양들이 막 나오네 어떻게 기가 막힌 것을 연구해 가지고 야곱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라반을 만날 때도 막다른 골목에 궁지에 몰릴 때도 항상 이 야곱은 궁지에서 벗어난 길을 알아요 최고의, 최고의 선수 최고의 전문가야 언제나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불리한 현실에서 항상 벗어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몰렸어요 결과는 이미 예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된 계획된 싸움의 레슬러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출적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삼 32장. 호세아 12장. 12장. 예.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속에서 빠져나갈 재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환도표가 위골되면서, 졸면서, 울면서, 호세아 12장이 나와있죠.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막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절고 그러니까 야곱이 착 화면할수록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음.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수요 이것이 나의 생활이고 나의 패턴이고 나의 스타일인데 이제는 야곱이 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르니까 통증이 오고 저르니까 다리가 막 흔들리들거리니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안 그러다가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 보세요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기도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 네 발로 길 수도 길 수도 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려고 해도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주님? 저도 그렇게 공격을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보면 갑자기 내가 내 없는 성품이 튀어나오더라니까. 사모님 이게 아니고 사모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님 그 소리 많이 났지 사, 사모님도 아플 때 내가 지옥 가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누워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사모님이 더 아픈 날이 있었어요 그지 옛날 수술을 받을 때 갑자기 사모님 아이고 나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도 지옥 갔다니까 지옥 갔다 온 것보다도 내가 더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랬지. 피해서 지옥 갔다 왔다니 이씨. 에이 지옥 갔다 왔다니까. 내가 지금 피가 나온다고! 지옥 갔다 와도 피는 안 나오는데, 수술 받은 자국이 터질 수 있잖아. 그렇다니까. 주님, 내 진가를 알아보려면 한번 아팠으면 좋겠다는 분 한번 선들어 보세요. 괜찮아, 잘해드릴게. 몸이 아프면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몸이 아프면 진짜 기도가 나온다 그런데 안 아파도 진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야곱이 깨닫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이름을 내게 구하소서 이름 절대 말하지 않아요. 대려 이름을 밝히라고 러는데 대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이가 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싸워서 이겼으니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분엘이라 하나님의 얼굴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독특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인간도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모세, 아브라함. 나의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모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기생나합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출입부한 사건 광해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생나합은 철저철미하게 준비하고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었어요 심장이 다 떨어질 정도니까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어요 이미 정탐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보내서 정당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드디어 에서 를 만나는데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리를 쩔면서 완전히 병신이 다 됐어요 이놈이 나를 속였던 놈 맞아? 야곱을 보는 순간에 이걸 죽여버려야겠다 이게 아니고 슬픔 근심 안타까움 긍율한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금휼하심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거든요 야곱이 재산을 다준다그래도 재산 필요없어 너 평생에 그런 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너에게 그런 재산이 필요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의 보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욕하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절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아직도 절지 않고 환도뼈가 우리 안에 다들 있을 텐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다부셔야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같이 합시다 절어야 산다 절어야 산다 예. 육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야폭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났다 그리고 야곱이 알고 나서 신앙고백을 회복하고 신앙을 해보고 그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요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았습니까 야요놈 봐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별명을 나 지어주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 이삭 하면 순종의 사람 죽는 현장에 가서도 꼼짝하지 않고, 꽁꽁 먹어도 자기를 재단에 바치는 사람. 이상. 야곱. 아 야곱은 그냥 기도로, 승부근성으로 살았던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과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이름이 유지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기의 조상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매일 밤마다 우리가 졸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험과 절망 끝에 있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